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야. 오야. 비니방입니다. <웃음> 네, 오늘은 저희가 어제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신청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화여대 새내기분들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여기서 잠깐! 저희가 <웃음> <웃음> 어그 저희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.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항상 했던 방법은 보통 많은 대학 학생분들이 쓰시는 그냥 빠르게 먼저 누르는 사람이 그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어, 새롭게 대기순번제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께서는 아직 그 대기순번제로 받지 않, 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래 쓰던 방법으로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어, 저희가 설명드리는 우리 꿀팁은 어,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거고 저희도 지금 올해 처음 대기순번제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아직 뭐가 좋다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, <웃음>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되, 되구나 아 이런 식이 대기순번제구나 라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어저 저희 짧은 그 수강신청 브이로그 찍었으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수강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시계, 어떤 시계를 쓰냐, 정말 중요하잖아요. 어, 크게 저희가 세 가지, 네 가지 원래 네 가지인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많이들 쓰시는 네이버 시계가 있을 테고요. 두 번째는 네이버, 네이비즘이라는 버네이게 있어요. 저도 1학년 때, 새내기 때 수강신청을 처음 알게 된 건데 서버 시간이에요.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. 저는 네이비즘에 가장 많이 쓰고 민진 아 뭐야 씨는 오야는 <웃음> 네이버 시계. 많이 네이버 시계요. 맞아요. 네이비즘? 그, 어. 그게 어떤 학교의 수강 신청 포털 사이트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시계가 잘 맞는지는 다 다른데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해본 결과 저는 어, 네이버 시계가 좀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 진짜 유거뭐 아니다. 저는 네이비즘을 썼는데 <웃음> 워낙 동선이 아니, 나 네이버 시계. 아니, 나, 나, 나. 아, 아 너, 너, 네이비즘. 나이거 원이라고. 네이비즘을 추천할 자격이 없어요. 저는. <웃음> 아니, 근데 아무리 시간이 이게 잘 맞다 하더라도, 결국 중요한 건내 손이니까. 맞아. 빨리, 빨리, 빨리 해야 돼. 그래서 네이비즘 네이버 시계가 있고, 저희들은 그걸 많이 쓰고, 이제 116이라고 전화를 걸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있는데, 전화. 근데, 아! 국번 없이 116이고요. <웃음> 국번 없이도 얘기해야 <웃음> 국번 없이 116? 근데 그116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터져서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16만 믿고 쓰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네이비즘이나 네이버시계를 같이 켜놓고 116에 전화를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타임시커는 저희들도 안 써봐서 그냥 타임시커라는 것도 있다라는 있다. 것만 우선 네. 설명드릴게요. 다음 두번째 두번째 그래서 어, 두번째 팁은요 두번째 팁은 세븐기기 어, 여러분들 pc방 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대기순번제가 아니라면은 pc방을 30분에서 1시간정도 더 잡아 놓으시는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어, 원래 시스템이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게 되실 그 수강신청 시스템이 어떤 식이냐면요 어, 클릭을 하면은 그 당시에 들어가지면 들어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기순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가 빼도 그 신청을 하자마자 순위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순위에 1순위가 아니면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. 설명이 이해가 되려나? 아, 쉽게 말해서 응. 만약에 어떠한 수업인데 이 수업에 30명만 들을 수 있다고 라 했으면 30명을 쭉 들어갈 것이고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31번째를 누른 사람이 있겠죠. 그 사람은 번호표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만약에 30명 중에서 치케팅. 누군가가 나간다. 어 맞아요. 티켓팅이 똑같아. 그래서 30명 중에 누군가가 나간다 하면 당연히 번호표 1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수업을 듣게 되겠죠. 그런 방식이 대기순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번,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누가 나가면 랜덤으로 그냥 그때 누른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. 음. 그 말인 즉슨 보다? 수관 신청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빼는 사람들이 네. 많이 있겠죠. 그러면 은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잡으셔야지 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교수님의 강의를 티켓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<웃음> <웃음> 교수님 콘서트 교수님 <웃음> 콘서트 네, 아이의 콘서트보다 더 중요한 거 음, 교수님 콘서트 <웃음> 나, 나. 나의 한 학기를 음, 책임져주는 음, 콘서트 어, 어, 어, 미적분 콘서트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PC방을 더잡 잡아, 시간을 잡아놓으시고 계속 클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얘기 꼭 해야돼요. 무야씨랑 저의 경험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답이 나온는데 여러분 PC방이라고 다잘 되는 거 아닙니다. 전네번 PC방에 갔는데 아 일해놓고서 이런, 이런 팁 찍어도 되는 거야? 저 매번 망했어요. 반면 무야씨는한 무야 번도 PC방에 안 가는데 항상 올크를 했습니다. 음. 여러분 PC방에 갔다고 PC방의 인터넷 속도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중요한 건 빠른 손. 빠른 <웃음> 결국 내 손, 음. 내 눈. <웃음> 음. 어, 세 번째는 세 번째 팁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<웃음> 세, 번째. 네. 그세 번째 팁은 어이건 이제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이라 그 채플을 수강을 하게 되시잖아요. 그 채플 수강 신청에 관한 얘긴데요. 원래 시간을 삭제를 아, 삭제하면 되지. 채플 응? 원래 수강 신청 원래 시간 삭제 안 해도 응. 되잖아요, 이제. 그치. 삭제를 해야지. 아, 그치 작제해래요 그치 원래 수강 아 다시. <웃음> 어 이제 이화여대는 채플을 듣게 돼요 미션스쿨이라 그 채플 수강 신청에 대한 팁인데요. 어 원래 수강 원래 자기가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. 학년별로 다르고 과마다 달라요. 그래서 그 시간 그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시간을 넣어야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월요일 10시가 기본으로 되어,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라면 월요일 10시 시간을 삭제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뭐 수요일 11시 반이라든지 그는 그 시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 꼭 삭제해 주세요. 이 삭제는 아마도 올해부터는 미리미리 장바구니 시즌? 장바구니 시간에 미리 삭제를 할수 응.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 수강신청하기 30분 전에 장바구니가 열리잖아요. 그때부터 미리 삭제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삭제해주세요. 네. 저희 학교는 채플을 8번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학기를 들어야 하고요. 한 학기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채플을못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2번까지는 이제 어, 결석이. 결석이 가능하죠. 네. 하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뭐세 번을 결석하거나 네 번을 결석했다.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충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보충도 못 들었다 할 경우에는 이번 학기 체푸리 이수하지 않은 걸로 돼서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돼요. 그럼 다음 학기 때체푸을두개 들을 수 있게 됩니다. 그것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? 두개 들을 수 있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<웃음> 근데 어떤 분들은 세개 들는 사람도 있어요? 맞아. 아, 3학년3학년 3학년, 아, 학년지학년부터는 결석이 세 번까지 음. 인정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으로 체포를 미뤄서 한 번에 듣고 싶으시다면, 삼, 사 학년 때로 미루셔서 세 번째 결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맞보시 바랍니다. 맞보, 맞보. 오케이, 다음 네, 네 다시,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는 음. 이게 정말 수강 신청 처음이신 새내기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. 어, 엔터가 엔터가 아니라 <웃음> <엔터입니다>. <웃음> 그 화면을 보시면 저희 나중에 그 브이로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면은 옆에 조그맣게 이제 엔터라고 뜨게 돼요. 그럼 그 엔터를 누르면 원래 이제 자, 내가 수강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 엔터가 키보드의 엔터가 아니고 내가 그 엔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화면상 엔터입니다. 음, 음. 네. 그 엔터들을... 어서 어서 누르셔야되고 엔터 여러분 엔터를 누르실 때는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<웃음>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처럼 강속으로 <웃음> <웃음> <맞아>. 눌러주시기 <웃음> 내가 바람이다 이런 속도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새내기 분들은 아직 한번도 수강신청 안해봤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어, 엔터를 딱 눌렀을 경우에 아 내가 만약에 엔터 눌러서 수강 됐어 라고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. 엔터를 딱 눌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엔터를 누르면 당연히 서버가 터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? 분명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럴 경우에는 조그마한 창으로 팝업창이 뜨게 돼요. 대기하라고, 몇초 대기하라고. 접속 이런 수 많다고. <웃음> 음, 그렇게 뜨게 됩니다. 그거 뜬다고 아무 문제 있는 거 아니고요. 그거 그냥 기다리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. 됐다고. 그럼 이제 됐다고, 됐다고도 뜨죠? 됐다고 팝업창이 뜨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거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하시면 돼요.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오른손에 오른쪽 손은 마우스를 광클을 하고 있겠죠. 그럼 왼손은 뭐 하죠? 누까요 아닙니다. <웃음> 왼손은 키보드 엔터에 가 있어야 합니다. 이거는 이번에 그 아까 화면상에 클릭하는 엔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그 진짜 엔터입니다. 그 엔터에 손이 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엔터 그 화면창 상 엔터를 클릭을 하셔서 수강 신청을 딱 시도를 하시면 수강 신청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여부가 나옵니다. 그걸 확인하는 버튼을 일일이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? 없어요 <웃음> 그럴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<웃음>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으셔야 돼요 수강신청할 때 <웃음> 내가 우사이 볼트다라는 음. 마음을 가지고 아, 나는 1초도 못기다하고 바로 그냥 키보드로 엔터를 딱눌러버리고 확인했다 알았다 그만해라 <웃음> 눌러버리시고 다음 다음 네, 계속 이걸 반복하신 겁니다 클릭과 엔터 이걸 반복을 하시 겁니다 번째, 다섯 번째. 네. 수강신청 포털에 사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. 팝업 차단을꼭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. 왜 해제해 주셔야 되죠? 왜죠? <웃음> 아, 제가 할게요. <해볼게요. 웃음> 왜 해제해 주셔야 되는냐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수강신청에 성공을 하면 성공했다고 뜨고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뜨잖아요. 그게 안 뜨면 여러분이 확인을 못 누르시잖아요. 그럼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. 음. 여러분. 정말 큰일나는거죠. 그요사학점을 큰일 신청하게 되시는거예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런 수강신청 할 때는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중해요. 그 1분 1초를 가지고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. 네. 그래서 꼭 반드시 파보 차단을 해제해주시고요.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보다 포털에 다 나와있으니까요. 그 설명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수강신청 딱 사이트 처음 접속하자마자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수강 신청 포그 포털에 딱 접속하자마자 밑으로 스크롤 조금만 내려 보시면은 파법 차단하는 파법 차단 해제하는 방법이 어, 사이트별로 다 나오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, 네. 월클을 기원하겠습니다 월클 모두들 월클해요 새내기들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요 <웃음> 난 못했지만 <웃음>